아잇, 네, 에, 자, 여기서는 에, 동사의 그룹에 대해서 어,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나누기와 어, 마스 붙이기입니다. 에? 자, 먼저 동사입니다. 일본어의 동사는 어 어, 하나의 권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권통점이냐면, 어, 모든 동사가 어, 기본형의 우단으로 끝납니다. 우당, 우당. 우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 아, 이, 우, 에, 오. 있죠 음가기그개꼬 있죠 어으그수는그이 라인을 우단 이라고 합니다 우그수2음어 한국어 동사가 뭐뭐 어, 먹다 마시다 다로 끝나는 것과 같이 일본어 동사는 다 우단으로 끝납니다 음자 일단 이 이런 콘통점이있고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자 음, 자 어, 먼저 어, 세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어 동사는요 어, 세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눠야 하냐면요 활용법 음, 활용 방법이 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 에, 동사는 그냥 먹다 마시다 이것만 알고 있다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적절하게 맛있아 어, 먹었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바꿔야 되죠 음 응. 일본어도 마찬가지 어어 기본 형은 다 우단으로 끝나는 기본 형은 그냥 먹다 마시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 어, 필요에 따라 활용시켜야 되는데 그어 활용 형의 현대 가 어, 활용형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음. 자 이름이 있습니다. 어, 세 가지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어단 동사, 1단 동사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1, 2, 3그룹으로 나눕니다. 음. 자그 어, 동사는 요 어, 모든 일본어의 동사가 1, 2, 3 어느 그룹인가에 에, 에, 속하게 됩니다. 자 먼저 1그룹 말고 어, 상그룹도 볼게요. 음, 자 상그룹 동사는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 스르, 그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음.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는 두 개의 조건을 통과해야 이그룹 동사가 됩니다. 루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이 이단 아니면 에단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자 미르라는 동사가 있죠 자 이거 검토해 볼게요 르로 끝나죠 오케이 자첫 번째 어, 조건은 통과했어요 어, 그리고 어, 바로 앞이 이단 에단이라는 거는 바로 앞이라는 게 이거예요 르 바로 앞이니까 미죠 미 미는 아까 의단 얘기는 했는데 마미무 메모죠 음. 미는 어느 단입니까? 미 2단이죠. 2단. 이단. 음. 그러니까 루로 끝나고 어 바로 앞이 2단 아니면 에단이면은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음. 다르베에단이죠 음. 통가 응. 어, 그러면 어이 그룹 동사. 이르도 마찬가지죠. 어 이르. 응. 어, 루로 끝나고 어 바로 앞이 이니까 2단이죠. 어. 그러니까 아그렇이 어, 음, 그룹이 라는 거죠. 어. 자, 내르는 자다죠. 자다. 차다. 자다인데 어, 루로 끝나면서 어, 바로 앞에 내죠 에단이죠. 에. 어,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그룹 동사입니다. 어, 자 여기까지 삼그룹하고 2그룹하고 어, 어떤 동사가 그, 거기에 속하는지 얘기했는데 어, 자 1그룹 동사는 음, 간단합니다. 어, 일본어의 모든 동사가 이 이, 3에 속하는 거니까 일그룹 동사의 조건은 하나예요 그이외에 동사 모두가 일그룹에 속한다는 거죠 음. 에, 자 이런 동사들이 에, 일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음. 자 생각해보세요 상그룹 동사는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스르크르죠이 음. 그룹 동사의 첫 번째 조건은 루로 끝나야 해요 루 어. 그러면은 아까 상그룹도 스르 그르죠. 이 그룹도 르로 끝나는 거니까. 상 그룹 아니면 이 그룹 동사는 모두 르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르로 끝나지 않은 거 있죠. 이거 이그가우 너무 시는 이거는 바로 일 그룹으로 어, 일 그룹이라고 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봉 순간 르로 끝나지 않는 것은 일 그룹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어, 문, <웃음>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루로 끝나는 거예요. 자루로 끝나는 동사가 나오면요. 1, 2, 3그룹 검토해야 합니다. 어, 자 3그룹 아닌 와 와かる 같은 경우에는 3그룹 아닌 거는 분명하죠. 맞죠? 음. 자, 노르 아잠깐만 어, 근데 3그룹 아닌 건 분명하죠. 어, 근데 2그룹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검토해야 돼요. 이 그룹 조건은 르 바로 앞에 글자가 이단 아니면 에단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죠. 가, 아단이다. 그러면 이 그룹 아니죠. 그러면 상 그룹도 아니고 이 그룹도 아니니까 일 그룹 확정되는 거예요. 노르도 마찬가지예요. 르로 끝나니까 조심해야 돼. 상 그룹, 슬, 그룹, 아니죠. 응, 상 그룹 아니다. 자, 앞에 글자 볼게요. 노죠. 노, 노, 오 단이다. 그럼 어는 2룹도 아닙니다. 그래서 1급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룹 어, 동사는 일단 르로 끝나지 않는 거 어, 바로 정할 수 있고 어, 르로 끝나는 거는 조금 조심해서 어, 앞에 글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게 다입니다. 이걸 다 이해하면 어, 동사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 마, 마, 아, 이런 거 어, 해보면 되겠죠? 어, 근데 자, 이거를 보고 음, 각 동사가 어느 그룹에서 간지 좀 전지시키고 어, 좀 해봅, 해봅시다. 음. 네. 자, 정답을 말하자면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가 1그룹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그룹 동사 응. 마지막이 2개가 어, 3그룹 동사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에르예요. 가에르. 가에르는 루로 끝나니까 조심해야 되죠. 루로 어, 어, 끝나니까 2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어, 자 바로 앞에 글자를 정, 점검합니다 에죠 어 에단이네 그러면 이 그룹 입니다 그런데 어 세상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고요어그 예외가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원칙대로 처리하면은 이거는 일그룹이 아이 그룹이죠 이 그룹인데 사실은 일그룹 이에요 예외입니다 그런게 어, 일본어 동사에 몇개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현대는 이 그룹인데 사실은 일그룹이다 그런게 있거든요 음. 자 문제는 자 그러면 어, 어떻게 그 동사가 예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냐 음, 그게 문제가 되죠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는데 사전을 보세요 사전에 보면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 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현대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어, 초급 단계에서는 나오면은 아 이거는 예외다. 그렇게 아마 어,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음. 네.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자 1, 2, 3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음. 자 다음입니다. 자왜 그룹으로 나눠야 하는지 그거는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일 그룹, 이 그룹, 3 그룹마다 어, 활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음. 그, 그리고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어, 일본어 배 동사를 배워서 제첫 번째 나오는 거 마스형이라는 거, 어, 마스를 붙이는 거예요. 마스를 붙이면은 어, 전중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금 말로 하면 먹다, 먹습니다라고 하죠. 어, 그거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 자 3그룹 마스형 만들기 음,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수루하고 크る 두개밖에 없었죠 3그룹 する는 시마스 크る는き마스 이거는요 규칙이다 뭐다 없습니다 어, 두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する는 음, 시마스 크る는き마스 하면 합니다 옵니다 뜻이 됩니다 자이 그룹 동사예요 이 그룹 동사는요. 간단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르를 떼고 끝에 마스를 붙인다. 그러면 미르 같은 경우에는 미마스가 되겠죠. 음, 다베르는 다베마스. 그냥 이 그룹이면 르 떼고 마스를 붙이세요. 르 떼고 마스를 붙이세요. 자 마지막 일그룹 동사입니다. 음, 이건 조금 음, 복잡합니다. 그때 글자를 같은 행의 이단으로 받고 마스를 붙인다.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너무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그때 글자 이건 뭡니까 무죠. 무를 같은 행 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이유에 오 이거는 아이유에 어는 아행입니다. 아행. 음. 아행. 그러면 가키 극개고는 뭐 어떻게 되, 될까요? 가행이죠. 음. 자, 이거는 행이라고 합니다. 어. 세로로. 어.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단이라는 거는 이거 옆으로. 음. 아가사다나는 아단이라고 하죠. 아당, 음. 이당, 의당, 애당, 오당. 음. 근데 자, 너무 무를 같은 행 같은 행이니까 마미무메모. 같은 행의 이단은 뭡니까? 마행의 이단은 미죠. 미로 바꿔서 마스를 붙이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넘이마스, 그렇죠? 음. 응. 이쿠 어떻게 될까요? 이크 쿠는 가행에서 갑니다. 어, 가행의 이단이니까 이 어, 키죠. 그러면은 그를 키로 바꿔서 이키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예. 에 근데 모든 일본어의 동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의단으로 끝납니다 의단으로 끝나니깐요 어 결국은 일급 동사는 바로 앞에 있는 글자로 그때 글자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에다가 마술을 붙이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음자 이해했는지 이거 좀음 해봅시다 음 자전지 시키고 어, 좀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음. 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음 아소브 같은 경우에는 음. 땡땡 있죠. 땡땡 있으니까 당연히 땡땡도 가져가야 돼요. 음. 그리고 가을은 아까 일그룹이라 했죠. 그러니까 현대는 일그룹, 일그룹이지만 일그룹이죠. 음, 그러면은 일그룹 지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 이만 생각하면 상그룹 넣지기 쉽습니다. 어, 그룹는 기마스, 스르는 시마스 이렇게 어, 생각, 음, 이렇게 바꿔 바꾸셔야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동사의 그룹 나누기 나누는 방법과 어, 마스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